응? <웃음> 자 이거 봐봐 왜컨셉이모이거 선진... 뭐 봐. 이거 봐봐요 보면. 자 우리는 네. 어떻게든 간에 사이좋게 지내요 가장 사이좋게 지니다 여러분 배돌로미드는 네. 아까 설명했지? 잘나울리나 이런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립니다 네, 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지금 결정적인 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네. 이거 결정은 뭐가 아니 얘는 자 여기 봐봐 얘는 죽죠? 얘는 뭐야? 목적교이잖아 얘는 목적교 그럼 주격, 목적격, 관계동사 나왔다는 얘기는 선행사가 들어가서 선행사가 들어가서 사람이잖아요 라랑이 나왔다는 얘기는 선행사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 얘기야 이거 막 주어로 들어가잖아 주어로 들어간단 말이야 주어로 사람이 복수니까 아가 나온 거야 여기 이진화면안 된다 이거 체크 됐잖아 자 그렇다면 얘는 뭐니 눈은 뭐야? 빨간색으로 내가 쳐온 거. 위띵크는 뭐냐고? 삽입. 삽입. 관계대동사절속에 주어동사 삽입입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명칭. 관대절속의 뭐 주어 플러스 동사 삽입이야. 이런 거 놓치면 격을 못 잡으네요. 답은 뭐야요 그냥. 뭐야 너 꿈이야 꿈이야 너희 생각해 봐봐 어색 주어 나와서 축격은 아니야 그럼 100% 이거 찍는단 말이야 오류야 이거 찍어 묶어놔야 돼 이렇게 파란색으로 묶어놔야 주어, 묶어놔야? 주어 동사 삽입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삽입이란 말이야 이렇게 주어 뭐 아이 띵크 동사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뭐 빌리브가 나오기도 합니다 빌리브 이런 동사들 많이 나와요 그럼 뭐승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say, say, I say, 뭐 you say.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밑줄은 빈칸 문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여기 지금 1, 2, 3번 중에서 실제 업무의 빈칸은 왜? 나머지 앞에 부분이 업법적인 요소가 많은데 지금 뭐야? 업법문제안 나왔어. 이거 이용할 수 있잖아, 학교에서 충분히. 그지 그래서 업법은또 다른 업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게 결국 뭐예요? 주제예요, 주제. 여기서 주제에요 여러분 이거하시면 어. 됩니다. 주제가 뭐예요? 어, 주제가 뭐라고 써? 유유. 유유상궁. 이게 주제야, 유유상궁이야. 그죠? 어? 끼리끼리 끼리끼리 뭉친다 뜻입니다. 알겠죠? 끼리끼리 모인다 뜻입니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어? 끼리끼리 뭉친다, 함께 모인다 뭐 이게 유유상종 아니에요? 유유상종 words of 어, 뭐. 그 다음에 뭐야? 어? of 어. b e t t e r 뭐 이런 식으로 p l 두 t t o g e 하나 적어놔 어떻게... 이게 유유상종 아니야 영어로 석단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같은 같은 요 어가 더세있의 의미가 있다. 더세있의 의미 같은 밑으로 가는 세득이 서로 함께 움친인다 해서 유사 이야되렇죠저 속단까지 같이 아오더라자 주제 관련 유형 잡아냈고, 그다음 여기 와봐 여기 여기는 무슨 얘기야? 요거 뭐야? 이어 동사. 이어 동사 법칙은 뭐야? 이어 동사 법칙은 열일에 필요한 건딱 하나야. 대명사 목적어 나왔을 때만이야. 뭐라고? 대명사 목적어. 뭐, 여기다가 방출을 숙야 돼. 대명사 목적어 나왔을 때는 뒤로 올수 없다. 부사 뒤에 올수 없다. 요자일까맞아요시 e e k out them. 틀려. s e out them. 이하게 나오면 틀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복입니다 그래서 주제문 나오고 임팩트 나오면서 구현을 강조. 역시 해결됐어. 이 우리는 그들을 찾아나선다. 라는했니다 나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을 찾아나선다. 이게 유유상정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것은 워머 때문에 이다에서 비코지 나올까? 아니지. 자, 비코지 다음에 뭐 나온다? 비코지 다음에 뭐 나온다? 이윤가 나와야 돼. y 다음에 뭐 나온다? y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럼 결과인지 이윤주 차남. 찾아... 자, 장소 어떤 장소예요? 리얼 이태리. 자, 차이나타운에 리얼 이태리 같은 또 하나는 커리어타운 같은 차이나타운에 있는 리얼 이태리. 또는, 차이가, 코리아타운 같은 장소들이. 얘가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각 복수니까, 당연히 타원, 익지수가 되겠죠. 존재합니다. 다, 결과의 이유니? 결과지. 결과지. 결과지. 그래서, 응? 음.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나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니? 그치 차이나타운에 있는 거. 차이나타운에 있고. 그다음에 뭐 어디에 있고? 어, 여기 좀. 리리 이탈리 에 있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여기 갈거 아니야. 중국 사람들은 여기 갈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코리아타운 갈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존재하는 거. 이거 결과지 결과. 어? 유유 상종의 결과 아니야. 여기 찾아가는 게. 그치 이유가 아니지. 여기 존재하는 게이유야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그냥 방심하고 넘어갈 수 있는 1, 2, 3번 문제 요거 하나만 나와도 앞에 것들은 묶어 문제 없어요. 이거 구별해야 돼요, 어? 특히 여기, 여기 방점 찍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번개동사할에 있는 주어동사의 3위. 그래야 이걸 잡을릴수 있단 말이야. 풀을 이렇게 나와버리면 너희들 이거 찍는다고. 오, 위, 띵크 나왔으니까, 어, 띵크의 목조가 없겠구나. 아니야. 가로 쳐. 아예 주어인는 거야, 아예 주어가.